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모자 축축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경연이 끝나고 탑 세븐에 모두 들지는 못했지만 꿀벌즈 멤버들을 다시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바로 꿀벌즈의 장송호를 축하해주는 모습이 공개된 것인데요. 지난 1일에는 꿀벌즈의 성리와 장송호가 함께 트로드라이브쇼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꿀벌즈 멤버 박지현, 송도현, 강재수는 공연 축하와 함께 장송호의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며 노래를 불러주어 다시 한번 꿀벌즈의 팀워크를 뽐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모축 축하합니다 합니다축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소모축합니다 <웃음>